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응? 이거는 리신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리신이 버프를 받아서 인피보건 피바리신을 라이엇에서 공식으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신기로를 빌드업으로 쓰면서 용술사 조금 모이면, 리신으로 갈아 타겠습니다. 이거 보건 만들고 피바 하고 버학이나 다른 패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안 버리기 잘했네요. 아, 이거 연승이다. 오, 리신 입해요. 인피 바로 만들어 줄게요. 오. 일단 연애? 인피보건 연애? 아니 나 연애 이상인디 오 피바라기 가까지 아니 이거 증강체 때문에라도 증강체 생각해서 일단 용술사를 올렸습니다 좋았음 용술사 나왔으면 좋겠네요 <웃음> 고용술사 리신? 아니면 폭풍이는 또 좋습니다 아! 아니... 저주받은 왕관? 그러면... 오우 음. 오우 음. 바로 리신 일단 육용술사 완성했습니다. 이제 용술사 상징만 두개 먹고 라쏘만 찾으면 고용술사 가능합니다. 휘바라기오 나이스 도박꾼의갈날 인생은 도박? 아니 7랩가면 오비핀을 또 받을 수 있겠네요? 아세이 <웃음> 나는 지면 죽음뿐이야 그래서 질수 없어 나이스 미신 삼성은 무조건 찍어야죠 발차기 각도가 중요한데 바로 한방에 아 나이스 오, 황술지 오 대박 아주 뽕을 뽑아봅시다 아 부자 되겠는데 나마이시 자 한방에 차서 아이 안죽네 이번엔 나이스 용술사 주세요 용술사 용술사 아... 사냥의전율 좋죠? 아 이러면 무용술사는 안 되겠네요 까비까비 나이스 까비. 와살짝이 나이스 와, <웃음> 활짝이, 나이스. 와? <웃음> 이렇게 매번 빗비늘로 돈을 꿀팔아도 네. <웃음> 되는가 각도 예쁜 것 같은데? 각도는 예뻤는데 데미지가 조금 어? 그리고 난 돈먹어 제발 아! 아니 아 리신아 거기 아니야 거기부터 아닌데? 아, 나이스 그래도 이긴 것 같습니다 활짝이 얘네는 이성은 붙여주고 가야할 것 같은데 아 그냥 지크를 만들어준다? 공속을 늘려서 스키를 빨리 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알아서 붙게 냅두고 그냥 그냥 8레벨 가서 리신삼성 찍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덧발! 덧발 좋은데? 치 올려주고. 어, 딱 여기까지. 오발에총검두 개는 달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지크 너무 좋은데? 아, 나이스. 아, 템 예쁘다. 아, 여기 근데 좀 무섭긴 하네요. 한 방에 딱. 아. 더하기 필요한가? 한 번! 수워 <웃음> 오늘 먹을게요 주물약 빨리 올립시다 아 모았다가 먹는게 좋아하는데 <웃음> 그거 하다가는 일단 이긴 것 같네요 나이스 한번더 강화 점점 세지는중 안 사이펜 울질하는 사이펜 엉덩이 쥐어찼네요. 아니 근데 증강도 진짜 깔끔하네요. 유병술사 오비빈을 3분 날 삼비치 이형변. <웃음> 아 만디. 아니면 아싸리 리신을 먹는다. 리신을 먹고 빨리 삼성작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들 피가 막 여유롭진 않아서 <웃음> 우리 리신 끼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아. 얘들아 나이성인데나삼성 찍으면 어떡하려고 아, 아 근데 용은 한방 <웃음> 어, 어? 용은 쎄다? 안돼 아! <웃음> 아야! <웃음> 아니 하나 흘렸는데 혹시 애쉬 삼성? 그냥 가능하게 볼수 있으면 다 봅시다 삼성을 찍는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어, 수화비가두 개라서 조금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어 이러면 각도 예쁘게 잘 나왔죠? 아! 와 한번 더. 빵. 어,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아, 괜 아니, 아니 염룡이 튼튼한 것 봐. 안 돼, 안 돼, 나 아픈데?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괜찮아. 아, 하나는 괜찮아. 54. 두번 줬다고 54. 좀 너무하다. 뭐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방 찍을 것 같은데? 하나? 어 하나만 리신 하나만 아니 나죽는건 아니겠죠? 와 b16? 아니 리신 아 일단은 살았네요 이제는 또 리신삼성이라 내가 이긴다 <웃음> 무조건 이긴다 이제 리신삼성 <웃음> 아 이제 시원시원하다 아 너무 늦게 떴어 리신아 아이스 보내줍니다 이 집이 문제인데 축제포병 너무 쎄 야쏘 나와라 어? 침장 야쏘? 음. 컴온 아니 잠시만 야? 이게 그나마 낫겠죠? 이거 침장 또 먹였으니까 가보자. 염뇨미를 차버려. 뭘찬 거지? 한번 더. 염뇨미를 차. 그렇지. 리신 들어가. <웃음> 아, 그렇게한 번만 더 차면 죽는데? 나이스. 이거지. 삼성 리신은 다르다고. 나는한 번만 죽으면 다는 그런 슬픈 운명이라 뭐 바로 직방으로 깔수 있을 것 같은데? 벤시는 벗겨지겠지만 어, 벤시까지도 안다였나? 한번더와 어, 이게 안 죽어? 아니 반대쪽 차야 하는데? 귀신아 뒤돌아봐 <웃음> 나이스 코르키노 일로 와. 뭔 <웃음> <넌> 그냥? <웃음> 좋아요. 아 심지어 선배까지 너는 루남. <웃음> 이건 또안 되지. 넌 죽었다 진짜. 일다 <웃음> 넣어볼게요. 폭 풍. 이제 폭풍으로 또 벤시 한번 깔수 있지 않을까요? 공격 속도도 빨라지니까 어 바로 들어간다 너는 코르키 위치를 바꿨어야 했어 <웃음> 죽어 있나? <웃음> 빵 13,000딜 너 이길 수 있겠어? 이걸 안 나가? 야쏘 치고 싶긴 한데 온 아이스 깔끔 이 친구가 옮길까요? 안 옮기네? 안 옮기면 뭐 져야지. 자, 아, 마지막 대결. 이젠 야스오로 이성이라. 주물력 335에, 체력 5592. <웃음> 아, 날아버렸네요. 그래. 나는 구레베, 구레베. <웃음> 저주받은 왕관인데. 이렇게 라이엇의 추천을 받은 미신덱 1등 했습니다.